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어셈블리 파일을 a u t o c 파일로 내보내기 할때 부품별로 블록화 시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어셈블리 파일 자체를 그냥 이, 활용을 했죠 자, 이 방법은 어셈블리 파일을 일단 단품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단품으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셈블리 파일의 각각의 부품이 단품에서는 각각의 바디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디로 변환이 되요 자 그래서 단품으로 일단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단품에 각각의 바디 있죠. 바디를 뷰로 만드는 겁니다. 자, 고를때 서는 메뉴가 뭐냐면 모디파이 링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해서 자, 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품 칠 때도 필요합니다. 단품 모델링 했는데 바디가 여러개 인데 그죠 가까이 바디별로 이제 뷰칠 때도 이 기능을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똑같죠 뷰를 하나 생성할까요? 만들어진 거는 지워버리고요. 어, 여러분이 도면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막 방향을 틀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도면을 치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방향 뭐 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좀 예방 차원에서 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육각형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 표 누르고요 현재 방향으로 해서 저는 도면을 치겠습니다 자, Add 하고 이러면 어떤 이름을 지우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표 작업 엔터 하면 된 겁니다 마, 이렇게 해보겠다 더블클릭하시면 되죠? 네, 케이 카메라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이 어셈블리 파일인데 이거를 단품 파일로 변화를 시켜 보도록 하죠 그럴때 쓰는 것이 툴의 generate cap part from product 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름 쓰는게 아니고요 이 어셈블리를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merge all body 뭐, each part in one bod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냐면 어, 그렇죠. 이 단품, 어셈블리를 참여하고 있는 이 단품 있죠. 단품 안에 보면 바디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단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바디를 하나의 단품 안에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체크하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쭉 이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그렇죠? 그럼 보면, 예, 파트 바디는 비어 있고요 이렇게 단품들이 하나의 바디로 이렇게 가까이 바디로 넘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예. 그 파트죠 저장을 하십시오. 반드시 뭐 예방 차원에서 저장은꼭해 놓으시고, 여기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음. 이렇게 네임드뷰 하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에드, 뷰 작업. 엔터 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단품 파일입니다. 어셈블리 파일이 아니에요. 자 파일 뉴하시고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에이용지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등각 뷰를 내리면 됩니다. 등각 뷰 찍고요. 컨트롤 탭 하시던 아니면 이 단품이죠 캡 파트 와서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자이는 단품 파일이에요. 단품 파일인데.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뭐, 똑같은 거를 여러 개 하시던 아니면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찍고요. 시트 1 찍고 컨트롤 V, 찍고 컨트롤 V, 찍고 컨트롤 V. 네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으로 조금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여기다가는 어떤 부품을 보이게 할까요? 이 부품을 뭐, 기억던가요? 얘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뷰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요, 뷰 이름 오브젝트에 들어오면 여기 모디파이 링크라고 있어요. 모디파이 링크 어느 바디하고 연동을 시킬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바디가 다 보이는 건데 저는 특정 바디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찍고요. 이렇게 대화상에 뜨는데 여기서 백날 눌러도 아무런 변화 없어요. 이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단품 파일로 여기서 이제 부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했어요. 아무런 변화 가 없죠. 그렇지만 다시 엔 s e m 도면 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뭐하겠다? Add All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있었죠. 전체가 있었던 것이 이 단품으로 변화이 된 겁니다. OK 눌러보죠. 그러면 업데이트하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똑같이요. 모디파이 링크입니다. 컨트롤 탭, 홀 파트라고 해서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탭. 이쪽 창을 넣어봐서 이번에는 여기 녹색 있죠? 한번 찍어주고, 컨트롤 탭. 이쪽이 아니고요죠 이쪽. 됐죠? add all.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 하나만 할수 있나요? 여러 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바디 두 개를 표시해 볼까요? 그럼요 하여튼 뷰 단위로 그룹화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창이 작아가지고 자 모디파이 링크입니다 한 다음에 요 창이 뜰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탭 이쪽으로 넘어 오셔가지고 요거 있죠? 회색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검정거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만 됐나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개다 선택이 되네요. 드어이에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개가 넘어와 있죠? 얘 없어지고 이두 개로 대체를 시키겠다. a 드 올, OK, 업데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디파일링 거예요. 컨트롤 탭 여기는 빠른 거 이해해볼까요? 빨간거. 그 다음에 얘까지다 할까요? 빨간거만 하죠. 뭐.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탭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add all ok 업데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자네개다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댓깔도좀 바꾸겠습니다. ok 하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기준을 잡고요. 이번에 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더블클릭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테두리를 더블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뷰 포지셔닝에서 슈퍼 포즈 한 다음에 이 빨간 테두리를 찍어 주면 됩니다 빨간 뷰를 찍어 주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됐죠 얘도 똑같이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빨간 거찍고요 얘도 똑같이요 뷰 포지셔닝 빨간거 찍고요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순서가 있죠 순서 빨간 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거 드래그해서 순서 바꿀 수 있나요? 아, 그러게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거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정렬하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 걸 약간 치워볼까요? 얘 예, 치우고요. 빨간 게 뒤에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둘 사이에 작동을 해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덮어 씌우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앞쪽에 오죠. 한번 볼까요? 비어 슈퍼포즈 한 다음에 얘 찍으니까 이 앞쪽에 오고 있죠. 빠른 게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거 겠죠 얘를 슈퍼포즈 하겠습니다. 얘 찍어보자. 그럼 이제 까만 게앞에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음. 것들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로 본다 그러면, 빨간 게 얘가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얘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요. 얘를 놔두고, 얘를 한번, 어, 슈퍼포즈 해서 얘한테 겹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을, 얘한테 겹치고요. 빨간 게 아니라 얘한테 겹치겠네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한테 이제 얘를 겹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또 겹치고 하면 요렇게때깔별로 순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자, 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얘가,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음> <웃음> <웃음> <좀> 그런가요? 예, 저, 예, 케아가, 케아가, 그런 얘기죠. 음. 자,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려고요 세이브 하고요. 어, 샘플 여기다 그냥 저장할까요? 네, 드로잉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예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요 옵션에서, 이거 블록, 뷰별로 블락 단위로 내보내고 싶으면, 컴퓨티빌리티에서 dxf 탭 찾으셔가지고, 여기, 꼭, 네, 시멘틱, 시멘, 시멘틱 있죠? 얘로 하고, 엑스포트 블락을 원레벨이나 풀레벨 둘 중에 아무거나 하라고 뜬다고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원레벨 했으니까 풀레벨 해보죠, 뭐. 오케이. 하고, 한번더 세이브 하고, 세이브 해이지한 다음에, DWG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저장. 하고요. 찾아보면, 여기 내보내져 있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오픈하죠? 자, 주몰 하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보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블록 단위로 내보내진 게 보이시죠? 자, 무브 해보죠. 예, 하나씩 이렇게. 다시 한번, 무브. 움직여보면 되겠죠? 자, 무브. 해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뷰 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 하나의 블록으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자, 물론 블락으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리네임으로 이름 바꿀 수도 있고 폭발시킬 수도 있고 뭐 i 하셔가지고 다 있겠죠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ok 눌러 가지고 새로 또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신 두번째는 오브로드 프라프티 세번째는 단품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보디파이 링크 이 세가지 방법 카티아에서 원샷, 원킬 방식으로 해서 단, 어, 블락 단위, 저 부품 단위로 블락화 시키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오해적인 방법을 쓰셔가지고 문제점을 좀 해결해 왔으면, 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